그 제살 지내진 흠은 출발로돌 지내사지. 왜 우리 엄마만 고생하지? <웃음> 할아버지는 왜 음식하는 거 같이 안 하면? 이대로는 안 돼요. 가지 주먹. <웃음> 남자가 반드시 여자가 반. 없어요. 야, 야, 저... 야, 저...